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드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요 한달 전쯤에 티타늄 합금 그린을 제 리뷰 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 베글레리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탈색을 했는데요 실버가 됐죠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배워보러 가시죠 네 사실 이렇게 색을 바꾸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,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다른건 잘 모르겠지만 은 티타늄 합금을 가지고 있다면 확실하게 장담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뭔 개소리야! 자 농담이 아니고요 정말로 이게 색이 빠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안쪽에 이거 보이십니까? 녹색이죠? 자 그런데 이 안쪽은 녹색이고 왜 바깥은 이 이런 실버로 변했느냐 바로 어,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쪼가리가 나옵니다 이게 네, 원래 백레리 코팅이 되어 있던 건데 그냥 실버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어쨌든 어, 어, 정말 기대를 하고 오셨던 분들이라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도 티타늄 합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색을 빠지게 할수 있으니까 어, 한 번쯤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앞으로 이배글레리와또 재미난 영상들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있는 구독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.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